쓸쓸한 이 교실 안을 멋들어지게 만들려 했던 추억들 역시 나는 소심남 사람들이 떠나는 왜야 울고 말았지 수업시간에도시락을 몰래 꺼내 먹다 흘렸을 반찬 국뭘하며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책상에 그렸지 날개 달린 코끼리 낙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죽기보다 싫었지 눈수가 끝날 때쯤 들려오는 건 비소식 대그락거리는 소리가 끝날 때쯤에 아침마당이 시작되고 난 책가방음에 이 가사 쓰려고 물어봤을 정도로 기억은 의미해졌지만 어떤 건 선명해 아침마당 오프닝곡 멜로디 젖은 땅에서 났던 냄새 조심히 걸어도 교복 밑단은 늘 촉촉해져지 어두운복돌 지나 여러 사망 년칠반의 문을 쿵쿵 코끼리 발소리 같은 천둥이라도 치면 오들갑을 떨어댔지 못득 머리 스쳐 지나간 것도 이정도되데 기억 속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내가 지금의 날 복도 끝에서 마주친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나에게 다가오까 이제 시작이자 마지막이야 날도 깨지까만 잊지는 말 특별히 작지도 크지도 않았었던 내키공부는 내키지 의미는 백낀 재미 내 성적 대신 오른건 눈여축때 무대 위그 다음 날 수업 시간에도 나왔지 내 얘기 잠깐의 해피였을 뿐 칠판인 디데이 존 대학이니 미래를 보장해준다는 시대 난 어디에 그야 맞출까 아빠의 기대 낮은 등수인 내게 선생은 인상을 공기네 애매해지내 성적 그리고 소심했던 성격 알아 살 테니 신경 그런 말아긴 대책이 없어 주변엔 벌써 말하지 않아도 잘한 애들이 넘쳐 나와 같은 고민했던 친구는 앞날을 결정 용기 수 있는 건 혼자 집에서 다 뒷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 추억으로만 간직할 것 같은 그 순간들이 이젠 내 가사가 뜻다니 잊지 못할 것같아 이제 시작이자 마지막이야 너와 나만 나만 yeah. 기억나지 않는 날도겠지 가만 있지 이 교실 안을 멋들어지게 만들려 했던 추억들 역시 나는 소심남 사람들이 떠나는 왜야 울고 말았지 수업시간에 도시락을 몰래 꺼내 먹다 흘렸을 반찬 국물하며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책상에 그렸지 날개 달린 코길이 낙서 많은 꽃다발이 건네지고 어리숙한 꿈도 꽃처럼 피고 스무사던 언덕처럼 보일던 말듯 되새기던 추억들 여전히 나의 품 많은 꽃다발이 건네지업어리석한 꿈도 꽃처럼 피고 어쩜 우린 닮아있는 기억 덕에 이야기를 이어가는 듯해 yeah. 이제 시작이자 마지막이야 너와 oh. oh. 나만 나만 나지 않는 날도 겠지？다만 잊 지는 말.